나 그대로 난날못 견디고 그려가실세고 누구와 나못들어오게숨었다가다가오 따가운 찔러 f yeah. e e feeling like s y c h o feeling like s y c h o f e e l i n like c y y c l o f e e l i n like c y y c l o 일상 손잡이, 기분 하나 떤 던지, 나게 바라는 속도로질주하 는다. Uh, 이 투성이로만 되 는가? 눈으로 마주 해하지만 아까 주린 없어 멀어지 긴 바라는 것이 오직 내가 할수 있는 거. 우리의 최선 그런 말을 뱉는 날 놓고 안고 안아 그고말했 s t 여로사가 고퍼차 국차고 이 밤도 내겐 너무나 버거울 테니까 내 맘도 내겐 날꼭찾아낸 물을 닦아주네 그리고 말하지